하나시 <웃음> 아, 끝나네요또 공자 나오고. 잠거없죠 어. 아막 기분이 막 좋네요 네 11시에 호텔에서 출발했는데 보습해니까 아웃 많데 이제 집값 12시간 딱 하면 집 돌아갈 것 같아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아, 운동은 재밌으면서 힘든데 이건 재미없어서 힘들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일러열 이거? 런닝은 <웃음> <웃음> 재미없잖아요 런닝백 성공 그래도 재밌잖아요 많이 힘들긴 한데 재밌어요 <웃음> 아..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해서아 근데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힘들어가지고 못 먹어서 제가 너무 지금은 나 원래 고기에 김치 그 구워주는있잖아요 고기 가고 싶었는데 지금 자다서 국밥 먹으러 가려고요 <목소리도> 자, 면도했어까 했죠? 보여줘요 안 돼, 부끄러워요 보다는 충.. 지 이제 제가 가기 전에 했던 목표를 잘이 이루, 이루고 왔다고 생각해서 너무 기쁘고 또또 또 다치지 않고 그 힘든 훈련을 잘 이겨냈던 이겨낸 부분에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 경유해서 처음 타봤는데 야, 분명히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도착할 때1 1 시네요. 좌우이형 <웃음> 앉아 있었고 나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어요 가운데. 네좀 편하게 왔습니다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또다 같은 프로 야구 선수기 때문에 뭐 각자 알아서 잘. 뭐 하, 해서 뭐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거 없었고 그냥 좋은 분위기 속에 이제 서로 이제 잘 도와주게 한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모습으로 다 기억해서 이제 비 시즌 잘 보내고 그렇게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, 이제 일단 서울로 가서 이 집에서 지내면서 이제 제가 운동하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또 이제 2월 1일날 스프링 캠프 시작할 때 몸을 최대한 맞춰서 그때 그때가 시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또 몸을 잘 만들 생각이고 올해 또 마무리 캠프 힘들게 또 좋은 성과돼서 이 부분을 좀잘 이어가고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잘 준비를 해야될것 같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본에 있을 때도 항상 좋은 말씀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데 그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이번 캠프를 발판으로 내년에 더 강하고 또한 단계 성장 성장된 이제 저, 저를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<목소리> 진짜. 야, 데 지금 앞자석에두개 실을 수 있잖아. 어. 아니, 진앞자석에 이빨이 땡겨. 다 땡긴 거야. 니도, 니도 운전 쪼그라들 해. 니꺼였다, 운다? 야, 이거 소주 까 이거, 그, 배, 고안 된다고. 아, 니네 그, 가방 다둔아음에 니가, 파란색. 아니, 니 갖고 와야 돼. 어? <웃음> 아, 내돈 네 때문에 아, 좀 싫어가. 어? <웃음> 그, 두드러만 어야 된다. 신경 쳐야 니가 안꽃 한다고? 아, 동작 여기 두개 씌워놔. <웃음> <쓰는 거로. 웃음> 아, 차 굴러가요? 차 굴러가? 냐케차 오케이, 오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 고생했습니다 케이 오케이, 오다네